인테리어가 깨끗해요 어머 어머 카페 같아 나 카페인 줄 알았어 카페 카페. 음. 아니 이렇게 말씀 안 하면 양고기집인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네. 통양갈비 프렌터 왜뭐 이렇게 푸짐네 프렌터? 양갈비랑 양등심이랑 같이 구워가지고 어. 푸짐하게 해놓은요 눈으로 먼저 먹는 느낌이에요 네. 그죠? 아니, 기름이야 집들이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내가 한텅낼 때도 아주 기분 음. 좀낼것 같아요 저온 숙성으로 요리를 하는 거라서 하루 전에 예약을 하셔야 아아 아, 하루 아 돼요 아, 예약하루 전에요? 예약해야 돼요 약간 파티 네. 약간 예약하는 거지 음, 어린 양갈비두 대가 들어가고요 아, 두 대씩 고기가 네네. 되게 부드럽고 군침네네요 너무 맛있네네 네. 너무 네네네네 같아. ]Through. 어머 네 어? 뭐야? 램버스 네아히네네버스는 들어봤는데 램버스는 뭐지? 옥수수면도 아. 들어있어서 면도 아 같이 아 먹을 수 있어요 라구파스타? 라구파스타 어? 면 엄청 본래? 본래? 본래? 이게 양, 양도 들어가요? 보통 라구파스타는 돼지고기나 소고기 이용하는데 네. 여기는 양을 이용한 네, 거예요? 어... 너무 신기해요 어. 너무 신기하다 이베리코 돼지를 사용해가지고 되게 부드럽고 쫄깃하고 저 크림 소스가 마늘 크림 소스인데 되게 맛있어요. 닭정. 오, 이것도 맛있겠다. 이게 뭐야. 아, 근데 플라킹 진짜 다 너무 예쁘다. 양갈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 오. 맛있겠다. 오, 나왔다, 나왔다. 오, 맛있겠다. 아니, 근데 깨끗하게 주시네요. 야, 이쁘다, 이쁘다. 와, 예쁘다, 예쁘다. 오, 우와, 대박.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잘라서 먹어보자, 먹어보자. 오, 진짜 잘 썰린다. 엄청 부드럽나봐. 엄청 부드러워. 오. 잘 익었어, 잘 익었어.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너무 좋다, 불향 너무 좋다, 그래 아무것도 안 뜯고 짠자 지금부터 돈쯔 작전 오! 시작합니다 60분 스타트! 스타트! 야 이거 곧받았 눈이 커졌어, 오! 눈이 오! 커졌어 시작했어. 와, 너 너무 맛있나 오! 봐 수다가 오! 웬일이야? 어머 수다가 저런 표정을 다 짓잖아 그러니까요 표정이 풍부해졌어요 아, 응, 진짜 부드럽다 응. 와 이렇게 무게면 양고기 처음 먹어봐 그니까 음. 그 양고기 맛은 있는데 그 투데이 그 비빔맛 있잖아 그런 게 하나도 안나 맞아 맞아 그리고 양고기 예민한 사람도 엄청 음. 잘 먹을 거 같은데? 음, 너무 촉촉해 윗즙 음. 음. 이거. 이거 금방 먹겠는데? 음. 음. 감자 으깨서, 와 소스랑 사마으로 먹어봐야겠어. 어머, 시영이 뭐 하는 거예요? 어머, 뭐 감자를 으깨가지고 오! 참나물 소스 섞었어요. 어머 어 저걸 또 먹어요. 와. 어머 세상에. 오! 어머 어머 어머 오, 너무 맛있겠다. 너무 보통 음 애가 그러니까 메시드 포테이토 음 산뜻한 메시드 포테이토 그 맛나 음 고기 기름 약간의 그 기름기를 얘가 잡아서 그냥 고소하고 담백해 아 너무 촉촉해 보이고요. 엄청 부드러워 보이네요. 저 닭다리 살이라 네. 진짜 부드러울 것 같아요. 아나이 아, 네. 닭청유. 오저 연근도 맛있어 보이고. 와. 와. 아저 소스가 무슨 소스일까? 바베큐 소스인가? 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 위에 빨간 소스가 라즈베리로 만든 소스인데요. 오 감사합니다. 그거랑 아래 간장 소스 같이 드됩니다아 아, 네. 아래 간장 소스고 네? 위에가 라즈베리 소스구나. 약간 딸기찜처럼 생겼다. 딸기찜처럼. 그건 뭐야? 라즈베리, 라즈베리 소스래. 그래. 음. 오 약간 음. 엄청 고급진 딸기찜 맛이야. 엄청 고급진 딸기찜 맛오 음? 그치? <웃음> 아난 먹어봐야지 일단 한번 <웃음> 닭다리살이라서 그런데 와. 진짜 잘 잘려 이거 봐봐 윤기봐 불깔 부추맛아 닭고기하고 라즈베리 <웃음> 와 음. 숯 불인 구워서 살짝 숯 향도 나는데 진짜 부드러워요. 약간 바베큐 그 치킨, 뭐, 어, 치킨 먹는것 같기도. 해요. 순살. 이 밑에 간장 소스가 좀 짭짤하고 위에 음. 달달해가지고 진짜 단짠단짠인데 한번 먹어봐.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무슨 맛인지 알겠다. 어. 단짠해. 음. 바이레크 그 상큼함이랑 두툼하니까 씹는 맛이 있는데 부드럽지 않았어? 음? 고기가 엄청 부드러워 엄청 부드러워 이런 식감은 또 처음이네 어, 네, 꽈리고추 드릴게요 어? 지금 보니까 거. 꽈리고추 옆에 토마토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김치 대용으로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되게 상큼할 것 어, 같아요 사장님이 이게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어... 응, 응. 같이 싸먹으면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꽈리고추? 응. 오케이, 오케이. 오 반말리 반말리 반말리 오속와 너무 배고프다 진짜 야. 음. 맛있어 고기랑 진짜 잘 어울리는 맛이야 어, 이게 진짜? 지금까지 소스들이 막단짠단짠막 이랬잖아 음. 근데 맵이 들어가니까 완전 새로운 무한 맛이야 반복. 무한 반복 무한 이야 무한 반복 계속 들어가 될것 같긴 한단 말이야? 음~~~~~ 이거 토마토랑 고추랑 고추랑 이렇게 해가지고 음음 와상단짠상콩반 잘달 짭짤. 음 간편 맛도 확 올려주지 않아? 너무 같이 너무 먹으니까? 너무너무 너무. 아 램바스 나왔어요 램바스 알아요 이거 뭐... 음 감사합니다 음, 음 약간 얼큰하다 얼큰해 안에 옥수수 면이 있어 음. 이거 약간 마라탕에 들어가는 그면 아닌가? 면이다 옥수수 면이다 면치기 가야죠, 면치기 깔끔하네요, 말리 쪼끗 들어어요쪼수양 봐, 수양 어우, 맛있겠다 쪼끗 너무 미끈덕한것 같나 봐 아, 면 진짜 쫀득쫀득하다 엄청 맛있어 근데 이거는 양고기 매니아들이 좋아할 만한 게 양고기 향이 조금 더나 나도 나도 국물 응. 떠 먹어보니까 어. 나더라나더라 국물에서 양고기 향이 확 나서 면에도 다 붙어있고 마라 향도 약간 나고 와, 진짜 얼큰해서 좋다. 너무 좋아, 얼큰해서 너무 좋아 안 느끼해 응. 또 올렸어요 말리가. 무조건 뭐죠? 뭐죠? 예. <웃음> 역시 손에 쓰네, 아, 쓰네요. 결국엔. 어. 음. <목소리> 와 근데 이거 빵에다가 이렇게 먹으니까 죽인다. 진짜 죽여준다. 오 세상에. 끼를 약간 처벌은 해놨던 것 같아요. 네 미리 미리 저온숙성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잘생겼다 응, 양등골비 미남이시다 기죠 아, 헌하죠? 네. 튼실한 거봐 생긴 거어머머이게 아, 진짜 너무 잘 익히셨다 어. 이거 핑크빛 봐봐 간다 간다 아, 간다 맛있겠다 그래. 제대로 무었다 어, 저게, 저게 양등심인가 보다 아. 자 60분 스타트 음 난향 너무 좋아. 와, 맛있다. 음! 와, 맛있다. 음! 음. 부드몇번 씹으면 사라지는데? 이렇게 부드러워? 음 너무 부드러워. 향은 조금 나. 어. 근데 기분 좋게 나는 그 정도? 응. 그래서 나는 음, 너무 와.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잖아 지금. 많이 먹어. 와. 약간 뭔가 상큼한데 뭐지? 응? 음? 상큼한 거안 느껴져요? 나야? 상큼해? <웃음> <웃음> 뭐, 와, 뭘 봐? 이 핑크빛 봐봐. 이거는 이거는 진짜 너무 잘 익히셨. 다 자르네요, 자르네요. 오, 모, 모, 모, 모, 모. 우리 아미와 소영은 어? 자르고 있어요. 오! 오! 양갈비. 양갈비. 와. 살이 엄청 많이 붙어 있다. 내가 양 냄새를 많이 못 맞는데 양 냄새가 연하니까 나도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난향 너무 좋아. 일단은 참나물 지미추리가 어떤지 한번 맛을 봐야 되겠어. 아, 소영과 소영과, 묻혔어요 방. 양갈비 진짜 맛있다 와 육즙이 딱 가둬져 있네 응? 먹는데 육즙이 빵빵 터져 안에서 이베리코 드리겠습니다 이베리코 숯불구이 나왔습니다 와! 와. 어때? 맛이? 응, 먹어봐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로? 고기가 완전 쫄깃쫄깃 먹는 순간 여기서 나피난줄 알았어 육즙이 싹 음, 고기 잘 맛있어? 응. 완전 부드럽고 불향이 나서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부드럽다 쪽파 아니야? 쪽파 쪽파 쪽파야 쪽파를 이렇게 놨다아이올리셨 아, 제대로 올리네 와, 와 진짜 맛있겠다 이베르코를 파가 뒤에서 하는 느낌 알아요? 어, 이렇게 감사하는 어. 느낌 음 이게 쪽파가 진짜 신해안수야 약간 고기만 있으면 느낄수 있는데 쪽파가 딱 잡아줘 다음에 선수는 데가야겠다 진짜 좋아야겠다 요 라구 파스타 나왔고요. 요거는 이제 양고기로 만든 저 라구 소스에 조리했고요. 와 진짜 완전 대박이다 이거. 아니 근데 소스가 건더기가 그 양고기가 엄청 잘 갈려 있다. 아 이게 갈려 있는 거야. 어, 어. 아 음. 이 소스 안에 적당히 양고기 향서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음 되게 고급스럽다. 진짜 맛있 음. 아, 어, 암이 들었어요, 암이 들었어요 아 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면을 아주 길게 빼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여기가 그죠 파스타다 아, 보니까 가볍네요, 음. 네. 오. 음. 네. 음. 아, 깔끔하게 김지 선수는 소면 먹듯이 진짜, 진짜 깔끔하게 드신다 이거는 그래도 양고기 향이 좀 나가지고 더 맛있는 거 같아요 이게 음. 고기가 되게 많이 있어 이렇게 응? 많이 갈려 있어 소스가 아유 빵 위에다가 라구 소스를 살짝 올려가지고 음 가볍게 먹네요 음 맛있다.